어,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사도 행전으로 보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성장기와 그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신약적인 그 역사적 상관관계를 보시는데요 신약을 볼려면 일단 사도행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은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액트 누가 움직이는 건가요? 사실은 사도들이 움직이지만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죠? 누가 사실적으로 실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다룬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액트, 사도행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간 중에 많은 신약성경이 쓰여져요. 어, 특히 이제 바울서신이 이때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 어떻게 성령이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신학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순으로 본 신학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사도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AD 한 100년까지 사도시대라고 우리는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 이루어지는 시기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박해에 순교를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어 함께 이끌어 나가는 이 공동체 속에 있는데 많이 변질됐죠 우리가 이 교회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이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행전으로 바울의 회심에서 순교까지를 보는데 그 액트의 1장부터 28장까지 근데 데어 9장 정도부터 이제 바울의 회심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28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도들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울이 35년에 회심을 한 것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누구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나요?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뭐를 했죠? 그할례를 받아야만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냐 이거에 대한 그 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또 무엇을 하죠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 아테네 그리스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53년 봄에서 57년까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53년에는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지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어 57년에 올라요. 네로는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바울의 행적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에베소를 지나서 고린도 ]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에 갔다와서 어떻게 되죠 바울이 어, 예루살렘에 구금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4차 5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62년 봄에서 67년 가을까지요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로마에는 로마 대화제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대 화재로 인해서 어,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다라고 네로가 모함을 하는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로마에 이제 바울이 2차 투옥 되죠. 2차 투옥 되면서 <웃음> 결국 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바울의 회심에서 순교까지의 그 과정을 지금 연대손으로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어쭉 연도를 써놨어요. 뭐 35년 다마 다메섹 사역 35년에서 37년. 이런 걸쭉선놨는데이 연대적 근거를 어디서 지금 찾아온 거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에는 몇 년도에 바울이 갔다. 몇 년도에 2차 여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연대적 근거기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오를 대적하여 법정을 데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이런 18장의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연대적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리오 총독이 임기가 시작된 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인가를 보면 되겠죠. 갈리오 총독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는 51년 7월이에요. 이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델피에서 갈리오 총독의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비문에, 돌 비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갈리오가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57년 7월 2일에 임기, 7월에 1년간의 임기로 총독에 임명됐다. 아가야 총독에 임명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7년 7월에 유대인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게 이제 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유대인이 바울이 바울이 법정으로 끌려간 데가 있대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봐 보세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 아굴라 만나죠. 예, 네? 아굴라와 그 부인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왜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때 고린도에 있었느냐라는 그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인데 본도라는 지역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인 아굴라라는 사람이 왜 고린도에 와있냐 그때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이 로마에서 나가라 로마에서 유대인은 당장 모두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를 글라우디오 추방령이라고 해요 그럼 이 추방령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 연도가 언제냐 바로 BC AD 49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 보세요. 14년 후가 과연 무엇이 14년 후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냐 그거를 알면 되겠죠 언제 올라간 거냐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간 거를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그 연대수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냐 봤더니 그 밑에 사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한다? 할례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를 해야 된다? 뭐 거룩한 행동? 이게 아니고 할례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며칠째 할례를 받았죠 8일째 때, 일주일째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듣고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예루살렘에 이제 그 공의회에 참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이제 바나바랑 이야기를 하고 어? 이랬던 과정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예루살렘 공의회에 언제 참석했냐? 14년 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년 후가 무슨 14년 후냐라는 거죠. 어? 내가 로마에 간지 14년 후냐? 아니면 내가 태어난 지 14년 후에 14살 때냐? 이런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회심한 지 14년 후로 보고 있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회심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에,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14년 전이면 언제요? 35년. 그쵸.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35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울의 회심이 어, 35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어,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14년 후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3년 후에 14년 후면 몇 년도가 되겠어요? 47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하고 시간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역의 그 연대기를 측정하고 성경과 맞춰서 이렇게 근거해서 이, 어, 연대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제 신약 성경의 관계를 보면요.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서신서를 쓰죠? 갈라디아서. 재밌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두개 써요.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서. 1차 때는 한개 외우기 쉽습니다. 2차 때는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서. 두 개. 그러면 3차 때는 몇개 쓸까요? 세개 써요. 잘 보세요. 세개 써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1차 때는 한개 쓴다.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대살로니가전후서두개 쓰고. 3차 때는 몇개 쓰냐? 세개 쓴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호서, 로마서. 그리고 이제 어 로마의 가택연금대요. 첫번 먼저 1차 로마 가택연금 시기에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문서, 빌리포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쓰고요. 4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써요 그리고 2차 순교 전에 2차 로마에 투옥되는데 이때 디모데 후서씁습니다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 같이 쓰지 않아요. 디모데 전서 먼저 쓰고 디모데 후서 나중에 씁니다. 기억해두세요. 자, 이거 연대표를 갖다가 세로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보기 쉽게 해놓은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연대기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볼때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가이우스일 때죠. 이제 어. 바울이 응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말레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35년도에 우리 연대특정을 통해서 봤을 때 35년도에 회심을 했다. 그리고 37년에 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방문한 후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46년에 어, 예루살렘에 이제 대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안기옥 교회에 그 연금, 연보를 모아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8년에서 49년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죠 이때 다섯 명이 안디옥 교사의 그 리더가 있었어요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이제 만들고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죠 바나바와 바울 이두 사람이 이제 성령의 부르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이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갈라디아서가 써지는데 갈라디아서가 뭐 1차 전도여행 중에 썼다 또는 1차 여행 이후에 썼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다. 이 갈라디아서가 종교회에 참석한 이후에 쓰여졌다, 이전에 쓰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논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게 이제 3차 예루살렘 방문인데요.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아까 할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가 이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회의에서는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생각에 종교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어 우리가 종교회의에서도 이렇게 결정지었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차 어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이런 문제들이 막 퍼지고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것들을 보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년 52년 사이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이때 두권 썼다고 했죠.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그리고 52년에 이제 2차 여정 보고와 나실인 성원 지키고자 4차 예루살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을 가죠. 이때 세건 썼다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리고 57년에 이제, 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서 여기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어, 각택 연금된 상태에서 이제, 목회서신을 쓰게 되고요. 4차 전도행, 이제 5차 전도행, 그리고 이제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에 2차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쓰고 아마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썼죠. 바울을 모르고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구의 생애를 쫓아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그 뒤에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어, 누구인가를 보면 이제, 이제 사도행전을 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바울이 누구인지, 한번 이 바울의 성장기와 회심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라고도 하고요. 사울이라고도 해요.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둘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왜 바뀐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 불렸고 폐심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바울로 그때부터 불렸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나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저 예전에 예전에는 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S와 P,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요, 뭘까요? 히브리 본명은 사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신인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 것이 통례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어, 한국의 한국 이름이 있죠.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교지에 가서는 이 한국 이름을 쓸까요? 영어 이름을 쓸까요? 제가 리디아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영어권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영어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국과 한국의 그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호적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에 있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죠.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도 있었고 로마식 이름이라는 바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그 함께 1차 전도행을 가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때 어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구브로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자, 즉 이방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이제 이방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어 이름을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어, 주후 165경에 쓰여진 바울과 테크라의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어요. 여기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 어 바울은 뭐요? 뭐야? 키가 컸다 작다 키가 작고 머리는 어땠다 대머리 훌러덩 대머리였다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어요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다리가 이렇게 곧은 사람이 곱게 보이죠 근데 다리는 안짱다리를 가졌고요 눈썹이 가운데가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붙었어요 었 눈썹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붙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짱구의 그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짱구가 더 미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는 약간 이렇게 휘어서 배부리코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록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조각 미남이었어요? 요즘 아이돌 같은 그런 미남이었을까요? 미남이 아니었던 거는 진짜 분명히 뭐이 기록이 정확하건 아니면 조금 다르건 간에 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남은 아니었겠구나 약간 추남에 가깝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기록에 보면 활기차고 매력이 넘쳐서 때로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른 때는 천사처럼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첫인상을 외모에서 어, 한 80% 이렇게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봐요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 메이크업 옷을 입었다 이런 것을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떤가 이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명품이냐, 가짜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은 바울을 선택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역자로 세우셨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바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바울보다 외모가 떨어지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외모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성장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성장 배경은 사도행전 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대요. 가말리아라는 그 사람의 교육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대인 성전이죠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사울이 끌려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천부장에게 잡힌 뒤에 백성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다소 네,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소는 정치의 도시였고요. 경제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다소에서 발생한 그 당시의 화폐를 보면 은하에, 은하에 어떤 그림이냐면 바알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레스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신을 성, 숭배했다? 바할신, 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다소는 요 교육의 도시라고 또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토아 철학이 교육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다소 대학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주 인류대학이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대학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소를 교육의 도시다. 어? 이런 엘리트를 배출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다소였다라는 거예요. 다소에는 또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 살았고요. 무역의 중심지로 밀, 보리, 뭐 면화, 담배, 물감, 납, 아연, 깨. 그러면 염색가죽이나 그, 그 염소를 많이 또 키웠다고 그래요, 다소에서. 그래서 염색가죽, 또 직물류, 이렇게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된 아주 부자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자, 이 다소가 지금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다소, 이, 이 다소에서 바울의 직업은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다소지방이요. 그 흑염소 염소를 키우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털과 가죽으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거나 방석을 만드는 그런 면방직 공업의 중심지가 다소 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정에서도 이런 직물업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걸로 어, 보여져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천막은 군인들의 이동 거주지, 그리고 유목민들의 거주지로 아주 유용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 천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바로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다소에 남아있는 바울의 생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바울의 생가를 보존하고, 어, 바,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의 생가 앞에 우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당시에 이렇게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라비들은요. 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면 안 됐어요. 그걸로는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 바울도 라비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하나 연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단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얻었냐고 천부장이 놀래서 물어요 사도행전에. 그랬더니 바울의 바울이 이게 천부장은 나는 이제 돈으로 시민권을 돈을 아주 많이 주고 샀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미, 요즘 이제 미국 시민권을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게 가장 크다고 해요. 사람이 세계로 그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세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시민권 가진 사람. 영주권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불법체류.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 한국 사회 내에서. 그런 것처럼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이 당시에 가졌느냐, 가졌지 않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돈으로 사야지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금 이제 뭐 보면 투자이민 이런 거 가서 시민권을 산 거라고도 볼수 있고 어쨌든 돈을 많이 주고요.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냐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군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었더니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로 유대인인데. 음? 자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이 어떤 특혜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었냐. 이 로마 시민권은요 AD 그 1세기 때요. 초대 교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어쨌든 정치적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돼 있었고요. 재산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혜가 하나 있죠. 바로 범죄 행위로 재판 없이 신문이나 어떤 형벌 결박 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었고요. 또그 어, 판결에 만족할 수 없을 때 황제가 주관하는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황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형이나 이런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을 받지 않을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일 경우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자식도 로마 시민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속인주의예포마하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를 낳아도 제 아이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속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자식도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도 로마가 인정하는 식민지의 귀족들 로마가 인정하는 식민지의 아주 귀족층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 이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또 은퇴한 지원군인. 로마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죠. 이때 지원했던 군인 중에 은퇴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로마인 주인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아서 자유를 얻은 종한테 시민권을 줬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어, 이 다소가요, 어떤 지역이냐면, BC 171년에 그 마르쿠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기, 만나려고 했던 그 성이에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런 다소 지역이거든요. 자, 그때 이 다소의 큰 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171년에 로마의 지방으로 이 다소가 편입되는 특혜를 얻었던 특혜 지역이었어요. 특별자치고요. 이런 거죠. 지금으로 보면 특별자치고요. 여기에서 바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어, 자기 아버지에게 시민권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집안이 어떤 경로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까요? 다소가 로마의, 지, 로마의 한 지방으로 특별 자치기구로 이렇게 편입됐을 때 아마 다소 지역의 엘리트 사회 지도층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사울의 가족이 시민권을 받았고 이제 바울도 시민권을 나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릴 때 이제 유소년기에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울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자바리세인파였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미시나 아보시라는 그 2세기 라피들의 글이 있어요. 이, 여기에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살 때, 예, 일반적인 유대인이에요. 일반적인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은요, 다섯 살때모세오경 수업을 한대요.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시레국기이 모세가 쓴 글이에요. 이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하고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미시나를 가르켜요. 미시나는 뭔지 아세요? 모세 오경에 대한 납비들의 주석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주석 쉽게 볼수 있습니까? 근데 10살 때 이제 주석을 모두 가르쳤어요. 그리고 13살 때 바르 미츠바라고 해 갖고요. 계명에 복종하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겠다라는 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세 때는 탈무드를 가르쳐요. 탈무드는 랍비들의 법적 판결문이에요. 이제 법정 판결문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18세 때 결혼을 하고 20세 때부터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바오는 다섯 살때 모세 우경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다섯 살때 그리고 10살 때 빛시나 주석을 받고 자 그래서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자, 데이비 비비니쓴그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요. 1세기 회당은 토라와 구전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베트 세파루 지금 베트세파르가 지금의 초등학교예요. 그 1세기 회당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등학교 베트 미드라시가 자체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교육은 12세 때 끝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은 베트 미드라시에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이 베트 미드라시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학생들 영재들을 발굴해서 그 영재들은 집을 떠나보내서 아주 유명한 라삐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보낸 거죠. 유학을 보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라삐. 라삐 라피 중에 라삐이고 바리세인파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아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지금 이거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내가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율법을 공부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세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부모에게 율법을 의무적으로 배웠겠죠. 그리고 자 문법학교 지금 초등학교예요 세파, 세트 세파레에서 12살 때까지 배우고 18세에서 10, 13세에서 18세까지는 중등학교 고등율법학교, 베트 미트라시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카데미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법학교와 고등율법학교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사립, 이제 사범대학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유명한 나비의 그런 문화생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가말라엘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당시 다소에도 아까 교육 도시로 분명히 대학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바울은 최고의 율법 학교 가말리엘의 그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자, 이가말리엘이 그럼 누구냐?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히랍 학문 스토아 그 철학을 연구한 학자고요. 유대의 권위자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13살쯤에 다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가말리엘의 율법학교에 들어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시면 그 34절에 그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모습이 뭐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붙잡혀서 공의회에 이렇게 붙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를 공의회의원들이 죽이려고 막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딱 일어서서 말을 해요. 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행동의 계획이 사람에게 온 것이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된다라고 충고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말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보아져요? 굉장히 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사인 바리새인파의 이 가말리엘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요. 자이 가말라엘은요 어, 유대인에게 세 명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랍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세 명의 그라비 중에 한 명인 라비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라엘이에요. 그리고 어, 유대인 라비들의 모임은 탄나임의 최고의 지도자였고요. 로마 식민지인 그 유대 자치회의죠. 그 사드레인 회, 공예의 회원으로 AD 25년에서 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기 학파를 이끈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 힐렐 학파는요. 당대그 대척관계에 있다는 샴마이 학파보다 더 관대하고 율법주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말라엘이 힐렐 학파에 속하죠. 그리고 또라반 마스터, 라비라는 칭호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말라엘이에요. 사람들이 이 가말라엘을 두고 율법의 영광이라는 그런 칭호로 부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라빠이이 세상을 떠난 후에 율법은 끝났다라는 말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고요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 가말리엘을 존경하고 이렇게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이 가말리엘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사울도 역시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라피들은요, 사울을 어떤 청년으로 봤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사울이 유능하고 열심히 얻고 자기의 그 유대교, 그 고대의 그 신앙을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희망을, 쟤는 해도 뭔가를 할 거야. 쟤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돼. 우리의 그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큰 희망을 사울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나이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등용되고요.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스테반 신문하고 판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회심하기 전에. 자, 사울이 직접,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이야기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였대요.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스테반이 죽을 때 찬성 투표를 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만 했어요. 심지어 외국에 있는 다메섹, 다메섹이 당시 유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박해를 하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모조리 샅샅이 뒤져갖고 모두 감옥에 가두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다. 모든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어? 예수님 믿어 예수 예수 너 예수를 따라 이렇게 묻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모두 그냥 남녀노소 할것 없이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은요 도대체 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까요? 대체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라삐 중에 라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세인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무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 맞는 겁니까? 도저히 그 율법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고 오히려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자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낀 게 뭐예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그쵸, 미련한 거죠. 야, 뭐, 그, 야, 능력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풀려 자기가, 어? 다 모두 끊어버리고 살았지. 왜 십자가에서 죽냐? 바보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가짜 예수님이니까, 가짜 메시아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방인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월의 입장이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데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유포해서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게 교회가 악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사흘의 입장에서 볼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악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사월이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걸로 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사울의 입장이었어요 <웃음> 그래서 어떻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담의 색으로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메색은요 그 나바티안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바티안 왕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 다메색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 난민이죠 그때로 보면요 이 종교 난민들의 피난처로는 최고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담의색으로 막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 첩보를 이제 사월이 딱 들은 거예요. 어? 그래? 담의색에 이것들이 다 몰려있어? 가서 내가 모두 다 잡아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공문을 달라고 내가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메색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 대제사장에게 갔는지 아세요? 당시 타지의 사람들을 잡아들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한테는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색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메색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강한 빛이 쫙 내리집니다. 그래서 땅에 딱 엎드려지니까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도 안 하세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울이 대답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가시채가 뭔지 아세요? 가시채는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 가축을 앞으로 막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똑바로 이렇게 막 내가 이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가축을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딴 데로 가려고 하면 못가게 이렇게 뒤에서 찌르는 긴 막대기나 아주 날카로운 창이 달린 그런 막대기 이것을 바로 가시체라고 말해요 아예 이렇게 이게 이제 가시체입니다 자 근데 이 가시체로 뒷발질하다라는 것은요 신에게 대항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채로막 이렇게 찌르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찌르니까 찌지 말라고 발로 발길질을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가시채 뒷발질이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반항을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쵸 더 찔르죠 예, 더 찔러요 앞으로 몰기 위해서 결국 뒷발질했던 그런 가축에게는 오히려 괴로움이 더해지게 돼요 화를 자초하는 결과죠 자, 주님이 사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사울이 계속해서 주님과 맞서 싸우면 너 스스로 고택만 초래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울이 너가 깨닫고 못했지만 내가 너를 인도했어. 내가 너의 갈 길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네가 지금 계속 반항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체에 찔릴 수 있어요. 가시체에 절대 뒷발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울이 찔렸던 가시체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테바를 죽일 때 이게 자기의 가시체가 돼갖고 이 마음의 양심으로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이게 사울에게 이 사울의 가슴 속에 저 사람도 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테반의 기도가 없었으면요 바울이 없었어요 여러분 스테반이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그 마지막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이 물론 쓰시고자 했을 때 쓰셨겠지만 그 사월을 쓰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스테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메색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가시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사울이 깨닫게 됐을 겁니다. 자,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 그 신명기에 그 저주를 받으셨는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죠? 그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누구의 저주였다는 거예요? 나의 저주. 사울 자신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혔다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사울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아서 담메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 시간 뭐를 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의 죄를 회귀하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나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흘이 가졌어요 금식하며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이제 가서 사울이라는 다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지금 이게 이제 화면이 지어졌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집가 직가, 지금 집가라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 담에색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직가라는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곧자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쭉난 길이 바로 직가라는 그런 길이라고 해요. 여기에 가서 이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한번 아나니아가 돼 보세요. 이 환상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아니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요? 사울이요?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분명히 아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잡아들이는 사람이 사울인데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사월의 평판을 잘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면 주님의 이런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런 아나니아에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야 잠만 말고 가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알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에 대한 주님의 관점과 아나니아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오늘 그 여러분이 함께 본그 사울의 그 성장 배경을 보면요.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울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의 성경 전문가. 다섯 살때 모세 우경을 배웠다니까요. 열살때 주석을 다 보고 최고의 성경 전문가였어요. 그리고요, 또 로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될수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나니라는 사울을요 그 나쁜 놈 아니 이 사람 헤레기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요 주님은요 바울을 될수 있는 존재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될수 있는 존재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도울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여러분 뭐 교사로,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목사로, 어, 선교사로 이렇게 부인받고 부름받고 쓰임받을 것이에요. 어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우 설마요. 아예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뭐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어떤 직분을 주면 아저 그런 일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진짜 겸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면 저 이거 잘 못해요 저 이거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몸이 약해서요 이거 제 능력 바뀝니다 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대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겉모습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태초에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잠재력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울이 이제 즉각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해요 자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뭘 했어요? 침례를 받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제가 어,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던 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저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기를 원했었어요 사실 거듭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를 소망했어요 우리 조시아 목사님도 믿음 생활 시작하자마자, 믿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줄여요 성도를 만나서 그동안 핍박했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 회당에 가서 이제 사울이, 아니, 저희, 분명히 아니었는데 의아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 사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회심하고 이 초기의 사역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메색 도상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올라가는 좀더 올라가서 있는 게 다메색이에요. 이 다메색에 가서 가는 그길위에서 누구를 만나요?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메색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에 잠깐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아라비아에 가서 이 바울이 뭐, 무엇을 했을까? 이제 이 아라비아에 간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사울이 어 아라비아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간에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도하며 또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내가 사도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나중에 이때 아마도 예수님이 직접 이 광야에서 바울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학문적으로 글 문자로만 이 성경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가르친 기간이 아마도 이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돌아서 와 다메섹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서 그 성에 이렇게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이렇게 달아서 내려주죠. 그래서 이제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 유대인이 사월을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라 나와 있는데 누구와 공모를 했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다메색에서 아리다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성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구랑 공모한 거예요? 아레다 왕의 고관들, 아레다 왕의 명령으로 이 사울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아레다 왕은 누구냐면요.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에요. 이 다메색이 나바티안 왕국의 관할이었지만 여기를 통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다메색 성까지 와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아라비아에서 이 다메색으로 돌아올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르데 왕이 이제 미움을 샀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 말해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이거 지금 상, 다메색 다메섹 기간 3년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걸 보면, 자 그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제자래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의 제자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메색에서 이제 사역을 한 2, 3년 정도 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를 또 전하죠 예수님을 막 이제 예루살렘 회당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막 담대하게 막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죽일놈. 우리를 배신했어. 전 배반자. 저놈은 죽여야겠어.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이제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대피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로 가서 여기서 대, 다소로 다소로 보내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갔던 게 사울이 갔던 길을 한번 여러분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돼요. 이루살렘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보내집니다. 당시에 스테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을 벗어나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 봐보세요. 19절입니다.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보세요, 안디옥까지 갔대요. 여기 구부로는 여기, 여기 섬이에요. 지금 구부로 섬인데 이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바나바를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격려해야겠다 하고 바나바를 지금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성도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성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율법 교사가 필요하겠다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이때 생각하죠? 사울. 사울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여러분, 그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도시예요? 수도 로마. 로마죠. 가장 큰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 지금의 터키의 안타키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실리키아라는 실피오스라는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진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동굴들이 그 실피오스 산에 이렇게 동굴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동굴에 이제 숨어서 핍박받으면서 안기육교회에 그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동굴이 보이는데요 동굴이 굉장히 낮아요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간신히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들인데 또그 통로의 길이도요 굉장히 길어서 한 4km 정도 이런 길이 좁은 길을 이렇게 막 들어가서 가다 보면 이제 넓은 곳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랬던 장소입니다. 이게 함께 이게 동굴 속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이 터키 지역에 가면은 <웃음> 이 베드로 동굴 교회라고 해서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베드로 동굴 교회가 <웃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쓰임받은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 베드로는 어디에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에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사마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빌립 빌립 집사가 사마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수리아 안디옥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안디옥 볼때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받아서 도망가는 이런 몇몇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름도 빚도 없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헌신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만든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오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디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헌신된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격려차 갔을 때 어떤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죠 다소에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소에 집에 사울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소에서 그 샅샅이 뒤져서 이때 이제 다, 어, 다소를 정말 샅샅이 뒤져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섯 명의 교사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점점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됐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바나바 사울이 1년 동안 성도를 가르쳤, 가르쳤을 때 그제서야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보면 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대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시에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요. 크리스찬에 말하면 저 미친 예수쟁이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다르지 않다면 뭐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지 않겠죠.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겠죠. 구원을 받았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 뭐하, 왜 비난을 하겠어요? 세상은 나랑 똑같은데. 그런데 달라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남들 다 교회 다녀.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너 도대체 유난 좀 떨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남들 교회 다녀도 술다 마시는데 왜 너만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술안 마신다는 거야, 도대체. 어? 남들도 제사 다 지내거든? 그냥 참석해서 제사 지내면 되지. 왜 집에 분란을 만들어?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예수님 만나서, 만나서 나 이제 PC방 같은데 안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야, 뭐 PC방이 뭐 특별한 거냐? 가서 좀 노는데.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 이제 예수님 믿어서 강남의 유명한 클럽 안 가? 안갈 거야? 음란물 안볼 거야. 오락 싫어. 뭐 동성애? 그거 절대 포용할 수 없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못하는 게 정말 많아집니다. 누구든지 또 예수님을 만나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학교 친구 엄마들 만나서 아이들 얘기, 학교 선생님 얘기, 다른 아이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져요. <웃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해요? 근본주의자, 예수쟁이,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면요, 달라지는 게 맞죠?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보면 예수꼴통 이게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이요 비록 비난의 말이었지만 그리스도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안디옥 교회는요. 형제를 도울 줄 아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교회가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구제의 현금을 전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성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성교여행을 지지하고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의 1차 성교여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봤죠. 바울이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미남이어서 넌 진짜 외국인처럼 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외국에 나가면 진짜 호감형이야? 그래서 세우셨어요? 아니에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울을 취해서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부 제가 지금 보기에 선남, 선녀분들이세요 주신 각 달란테도 특별하십니다 운동 잘하고요 운동력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친구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속마음까지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음식을 잘 만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에 이 여러분의 가진 그달란트들을그 내면까지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각자 부르시고 구원한 뜻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손해요 차르기 두 덩어리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말랑말랑한 차르기고요. 한쪽은 딱딱하게 굳어진 차르 덩어리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말랑말랑한 차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진 차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가시체로 뒷걸음질 치는 황소 같은 그런 고집쟁이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이 의와 고집을 내려놓는 말랑말랑한 차력이 됐어요. <웃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말랑말랑한 차력입니까? 아니면 딱딱한, 딱딱해서 그냥 다 만지면 바스러지고 마는 그런 차학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것째고 저것째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생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박함 마지막 때는요 배도가 배도로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미혹이 와요 각 종교 지도자들이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이상하게 변절, 변질되어 있어요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미혹이 가득해요. 죄가 간용해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아요. 아니 너만 왜 유별나게 그래. 진짜 구세대. 그게 요즘 무슨 죄야. 요즘 다 그렇게 살아. 오히려 죄라고 주장하면요. 율법주의자라고 비난받아요. 근본주의자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받아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안디옥교의 성도처럼 말씀에더 민감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절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분별력이 절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의 악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렇게 죄가 세상에 만연할 때 죄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에 또 절실해야 돼요. 그 민감함을 달라고 그 분별력을 달라고 절실하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내가 죄성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절실함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절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그런 절실함으로 세상의 악들을 이기고 나가면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장하다 작지만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안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